가을운동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 이인협동 달리기를 할 예정이오니 구령대로 빨리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아버지 빨리 나오세요. 그래. 아유, 아버지. 그래, 아버지. 갑니다. 그냥 일정은우리 거예요. 우리 예. 거야. 그래, 이걸로 빨리 다리를 그래. 묶으세요 예, 예, 빨리. 예. 아버지, 이쪽으로 쭉 다리를 물고라. 예, 예, 예. 그래, 짧은 거야. 모의 빨리 안 때리고 신분로 아, 딸자로. 딸자로. 딸자로. 딸자 이상하게 신랑 잡고 싶네 아, 아, 아 저거 잘해 자 야, 빨리 준비를 해야지 자자 현민아 자.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어요 현민이 아 다리 100만 부짜리 다리 네. 아버님 얘 예, 완주 못합니다 풀코스 하면 심장 터져요 아버님 님할수 있어요 난 어? 못한다니까 얘는 싸가지없는놈한다니까벌 것도 같네 예. 준비하시고 자교깨동하시고자 준비 아아왜 그래요 왜그래 왜 그래. 아 나의 지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뭐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난중 얘기 쓰고 싶네요 아 진짜 정신 차려요 제발 긴장 좀하자아이써 점심시간입니다 네. 네. 일단 오후 때 뵐게요 예. 네. 네. 네. 네. 아버지 김밥 아유. 드시죠 아 김밥? 아이고, 예, 그래, 그래. 현민아 네.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면 말이야 응. 이 김밥을 산 속에 이렇게 하나씩 다 버렸어 고시레 하면서 한번 아, 버려볼까? 그래 그래 한번해자 고시레 고시레 고시레 고시레, 고시레. 아이고 고시레 고시레 고시레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 아이 김밥을 이렇게 막 던지면 어떡해 여기 앞에 분이랑 같이 먹을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주시면 되죠. 김밥은 꼬다리가 맛있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버지 드시죠. 음. 예. 아, 야 이거 무슨 김이냐? 김 빛깔이 좋네 예, 이거 딱 보니까 이거 좋은 김만 골라 살짝 잘 구워서 살짝 살짝 <웃음> 두번군 음. 희한 영빈 김. 이거 이거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맛있겠네 거. 지 드실래요? 친구야. 아침 <웃음> <웃음> 먹는 정겨움이 있다. 운동의 김밥. 뭐 하는 거야? 희사하게 <웃음> 동인선 같네. 에브 뭐 조인성 같아. 음. 그러잖나저기좀 있다 오후에는 음. 밖에 경기가 있어요. 어, 네. 그래요? 내 김밥도 어 먹으니까 음. 비법을 전수해줄게. 음. 네, 이걸 딱 보면. 콩주머니를 잘 골라야 돼, 콩주머니 예. 이런 거. 튼튼한 거를 잘 골라갖고, 이렇게 예. 잘 골라야 돼. 잘하시네요. 아 한번 해보게, 해보게. 그래, 그래. 연습해, 연해지 아유, 이게 어렵네. 어렵네. 도전하시겠습니까? <웃음> 예! 아들 뭐 갖고 싶죠? 노트북이요! 증명! 아빠의 도전! 아나 <웃음> 아버지는 성공해서 노트북을 탈수 있을 것인가? 도전해주세요! 아! 아유, 실패! 아, 내 노트북! 안타깝습니다! 아, 아뭐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임성훈 같네. 네? 아 저기 잘해요 제발 긴장 좀 보자. 아니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많으시는거야 불러봐라. 아 떨려가지고. 진짜. 괜찮아 크게 불러봐. <웃음> 아, 선생님. 선빈님 선생님. 이 놈의 자식. 아이고. 아이고 5분 동안 많이 다니셨어요 너도 만만치 않거라니요. 네. 야 그러면 만난 김에. 박터 틀기는 안 보는 자 터졌네 뒤 다시 도와주세요. 오랜만이죠.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국 도시름 가운데 외국 헐리우스타 이름을 대주세요. 안 월드 수원재네거. 수원 맞습니다. 수원 장플로드 분당. 분당. 벤젤 <웃음> 워싱턴. 워싱턴은 미국이죠. 다시 안 월드 수원재네거. 수원. 장플로드 분당. 그렇죠. 스빈신글 정답. <웃음> 이상하게 허참 같네. 아이고 다음 경기가 뭐예요? 다음 경기는 아들을 업고 뛰는 경기입니다. 아, 그래. 아, 자 업어주고. 자, 자, 자.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젊은 사람이 렇게 힘이 없어. 아. 나는 지금 업어도 두 명씩은 업어. 두 음. 명을 어떻게 업어요? 내가 없는다니까는 도전하시겠습니까? <웃음> 예. 증명. 선생님의 도전. 과연 두 명을 업어서 성공할 수있을까요 도전해 주세요. 오, 삼, 삼, 이, 이. 내가 목마에 죽는 줄 알고 뭐해? 같이 드실래요? <웃음> <웃음> <웃음>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웃음> <웃음> 잠깐 이조인석을 꿈에서 본것 같아. 나는, 나는, 나, 나도 나도. <웃음> <웃음> <웃음> 어시원하네